수업시간에 나눠드렸던 코드에서의 코드 부분의 문법적인 처리, 에러 발생, 그것에 대한 대안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HTML5 부문입니다. HTML5에서 작성했던 코드. 우선 지금은 인터넷 프로 테스팅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래 있는 CDN 부문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처리 구문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자 한번 테스팅 해보신 것처럼 html5 에서는 이 코드가 문법 에러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 세스프 l 이 통과가 되죠 html5 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문제가 없구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html4 에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html4 트랜지셔널 버전 문서에서 한번 테스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문서에 대한 테스팅을 한번 도구를 사용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션을 버전이니까요. 자 보면 지금 라인 7번, 8번 줄에서 어, 타입이라는 애트리뷰트가 요구되는데 없죠. 그래서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태그에 있는 m 인 i n 타입을 설정해 보도록 하죠. 그 상태에서 다시 도구를 사용해서 문법적인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s u c c e 통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h t m l 4나 xhtnl5에서는 MIME 타입의 유무 빼고는 통과가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 얘기하자면 이 스크립트 태그 내에서 즉이 태그 내에서 사용되는 이런 꺽쇠 모양이거나 뭐 백슬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 그냥 해석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HTML 말고 XHTML, 이제 XML 구문을 따르는 XHTML에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HTML, XT를 해서 XHTML 트랜스턴을 버전에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메타 태그에는 이 슬래시가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코드 구문. 즉,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런 이런 코드를 어, 해석을 못하게 하느냐 아니면 해석이 되느냐 이제 이런 제이 구문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돌려 보려고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자 밸리데이션 마크업 테스팅 도구에 직접적으로 붙여넣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에러가 발생하네요 을 에러가 발생하는데 뭐 에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도큐멘트 타입, 즉 XHTML 도큐멘트 타입에서는 스크립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라 거죠. 어디 안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스크립트 태그 내에서 또 다른 스크립트를 쓸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태그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도 뭘로 인식한다는 라 거예요. 태그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HTML에서는 이제 c 데이터라는 섹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c 데이터라고 써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닫아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 외에 문제가 발생하지 을 않느냐라고 볼수 있겠죠. 먼저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간단히 타스팅을 하죠. 리밸리데이션을 하고요. 잘 통과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해결이 되느냐라는 측면 얘기를 하자면, 앞서 보신 것처럼 XML 형식의 문법을 따르는 x m l 에서는이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있는 또 다른 태그 모양을 태그로 인식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부분을 어, 스크립트 태그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이 도큐멘터리 와이트 구문이 처리하는 이 내용은 문자열인 거지, 이 내부에 있는 것이 태그로 인식되면 안 됩니다. 즉, 이것은 태그의 시작, 그죠? 태그의 끝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코드를 그냥 문자로 인식할 수 있게 처리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c 데이터 섹션 역할은 이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있는 즉이 c 데이터 섹션의 시작과 끝 안쪽에 있는 구문이 어, html 태그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태그가 아니라 그냥 문자로 인식해라 즉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오류 없이 이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코드는 왜 처리했는가라고 한다면 실제 스크립트의 끝은 이걸로 끝나잖아요 하지만 이제 문자열에서 문자열에서 보자라면 이제 이 부분에 있는 태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볼수 있어야겠죠 한번 저장해 놓고 브라우저에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화면에 보면 어, 이 C 데이터 섹션에 있는 끝 구문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부분 안쪽에 있는 코드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코드 부분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내부의 코드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앞 부분까지만 코드가 해석이 되죠. 왼쪽 부분에 그리고 뒷 부분, 뒷 부분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에러가 발생한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이스케이핑 처리, 그죠? 백슬래시를 사용해서 이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어, 상에서 처리하는 구문으로 보지 말고, 그죠? 이것을 뭘로 해석하라, 그냥 단순한 이 슬래시로 해석을 해라라는 역슬래시 코드문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어,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XHTML 문장을 쓰지 않는 이상에서는 뭐 C 데이터 섹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TML5를 많이 더 쓰니까, 이제 XHTML을 쓴다. 우리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그러면 이 c 데이터 섹션을 써줘야지, 어, 이 내부에 사용되는 것을 HTML 코드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점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건, 이제 HTML. HTML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문서 내부에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내부의 스크립트를 포함할 때, HTML 문서에 말이죠. 바로 스크립트가 포함될 때, 그때 이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있는 또 다른 태그로 인식될 확률이 큰 것. 이런 점을 주의하기 위해서 CData 섹션을 쓰는 거죠. HTML 내부에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할 때, 내부의 스크립트를 포함할 때, 그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잘보시고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좋겠어요